아주 연기 어잘 봤습니다. 뭐야 진짜 내가 기껏 어버 살려줬더니 어버 살려줬나? 근데 한번 서수스 인상 해주지면안 돼? 서비수 있어! 아 진짜 손목 날아가요. 테르미 테르미 테르테테미안미. 아요 근데 이거 사격할 때 먼저 네. 해야 될게 있어요. p r i 라고 음. 피가 나고 알르 백이고 이가 갈리는 제작진이 또 우리한테 특별한 미션을 걸수 있다고. 분명히 미션 걸었겠지. 제가 장담하는데 쿠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원부터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이 벌칙에 맛이 들려서 아이고 어, 모르겠어요 몸지 낙지 멈춰! 다 <웃음> 아, 저를 믿으세요 오! 모험가님들이 제 가문명을 보고 미션을 잘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예요 가문명요 어. 저는 회색화면 말고 테르미안의 푸른 배경을 보고 싶어요 저는 모험가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믿어요 저 믿고 한번 시작해봅시다 같이 된거 같은데? 설마 설마 애 같이 된거 같은데? 같이 됐죠? 어, 어 같이 있어 있어 있어 같이 있어. 됐다 같이 됐다 어 라님? 라님? 라님 왜요? 지금 1대1이에요? 그쵸 렇 어... 오케이 1등! 1등! 1등이 벌써? 아그렇죠 1등이죠 업데이트님 제가 해석하면 업데이트 시켜줄게요 오오아 진짜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오 저, 어, 저 네. 어. 순위권 가보고 싶어요. 몇천 하고 싶어요. 몇 천은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천점대였으면 좋겠다. 제가 최고 기록 최고 기록이 몇이에요? 최고 기록이 1900점인가? 그래요. 진짜요? 네. 아 이제 차근차근 가면 돼요. 왜냐하면 이건 아, 아직 시간 많아. 빼앗는 거기 때문에 맞아. 솔직히 어머 어머 어머 원가님 아, 아 어떡해요 나 <웃음> 진짜 진짜 몇 등이에요? 지금요? 말하지 마요. 이게 저격을 누르면, 대상을조준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데, 음. 어떻게 하죠? 아, 뭐야! 아, 할 수는 있는데, 그게 이론상 맞는데. 네. 오! 내가... 와, 진짜. 나한테 왜 그러세요? 난 정말. 아, 난 당신이 왔는데. 3등! 3등까지 올랐어요. 내가 어. 너 죽이고 간다. 저요? 아니요. 난 죽었어요. 아. <웃음> 왜 이렇게 다들. 이를 악물고 하는 거 같지? 이거 축제인데요? 총한자로 쥐어주면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니까요 다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죽일 여기 판 했어 너무 많아 도와주세요 <latte> <수> 어디 십습니까 특수관 전진님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쿠폰 받아야지 쿠폰 받아야지 쿠폰 받아야 되는데 어떡해요? 어, 나이 사람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, 3분! 이제, 이제부터 아, 시작이야! 3분부터 시작이고 나 아무 도움이 못돼 미안해 나 지금 내 점수 알면 충격받을걸요? 0점이죠 아니에요 그건, 그건 비슷해요 그게 그거예요 어, 어, 나도 쌌는데 왜 나만 죽을까요? 그쵸? 아, 아 갑니다 잠깐만 아 역시 진짜 뭐 이렇게 좀나대면 바로 잡혀 오케이 okay. 큐 조용히 양전히 숨어있는데 더 나을 수도 있어. 어, 나저 필요한데? 이 사람들 다 필요한 거군요. 어떻게 나 에이든만 믿을게요. 안녕. <웃음> 미안해요. 어, 나너또 너 잡는다. 건전지 건전지 너 잡는다. 어? 어? 공지 도망가지 마! 아! 아유 아 어, 서로 뭔가... 아 1등 있는데 싸우지 맙시다 아 뭔가 고래 싸움에 낄뻔했어 아 이게 어렵네 어렵고 어떻게 이게 잘하시지? 8등이고요 와, 진짜 날고기는 사람이 다 있는. 아니면... 잠깐만요 아난 진짜 근데 어! 사람들이 날 잡아서 뭐하게 아 이거 어렵네 와 저분은 저분 아까도 진짜 점수 높은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, 아직도 이렇게 해서 다 캠핑이 잡으세아 어! 누가 쐈지? 나 봐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사람들이 어차피 쟤는 경쟁 대 상, 상대도 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 봐줄 줄 알았어 아니었어 그런 순간에 2등! 오 진짜요? 네아 3등으로 떠어요아 그래도 아... 아... 미안해요 아 3등! 아... 레이라 몇 중인지 제가 볼게요 레이라... 아 미안해요 아, 0점이 미안해. 뭐야 0점이 <웃음> 아니 저 대역죄인 입전은 <웃음> 실패? 아... 죄송해요 나 때문이야 자꾸 뺏겼어요 나도 몇명 죽였는데 이게 뭡니까? <웃음> 아니 쿠폰 꼭뭐 갖다 드리고 싶었는데 <웃음>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쿠폰 어떻게 안 될까요? 모건 같은 <웃음> 이제 새롭게 이제 뭐 댓글 통해서 벌칙 아 지금 머리 잘 쓰네. 아 그럴까요?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지 빠지겠다는 거지. 저는 미션을 너무 쉽게 내줬다고 <웃음> 생각을 했어요. 2021이요? 아 저는 1등을 2,600점으로 해서 뭐 반만 그 먹고 울퉁만 너무... 썼다. 그니까 그니까 반만 먹고 울퉁만 썼나? 같이 한 사람이면 마음에 안들어도못 하. 내가 아, 없어요. 미안해요. 나는 벌칙을 지금 받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왜냐? 난 3등 했거든. 열심히 잘했거든. 아, 마음이 힘들다고요? 그렇지. 인정할 수 없다? 응. 인정할 수 없다.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한배 탔습니다. 한배 <웃음> <웃음> 나는 한배 벌칙을 타세요. 따로 받아야 돼. 그러니까. 국밥도 따로 국밥 좋아해요. <웃음> 진짜 레이라가 아 진짜 말도 받을 만한 벌칙 강력하면서 긴장되는 그런 벌칙. 어저 표정 봐. <웃음> 어저 표정 봐. <웃음> 뭐가 있을까? 공가님 좋은 아이디어 같이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. 그렇게 마음 감정 담아서 하지 마시고 맞아요. 또 그래도 벌칙 미션을 수행 가능한 걸 해주셔야지 또 긍정을 받는 거잖아, 그렇죠? 공님 우리 한번 보고 만날 사이 아니잖아요. <웃음> 맞아요,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나야지.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불편해지지 말자. <웃음> 자, 그러면 우리 한번 뭐 마무리는 한번 칠까? <웃음> 네. 그러면 또 모험가님 저희 어떻게 만났는지 아시죠? 같이 바로 구독! 해보시죠. 하나도 안 맞아 또 시작됐어 네. 네. <웃음> 다시 처음부터 멘트 자 그럼 모험가님 저희 어떻게 만나는지 알고 계시죠?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, 안녕. 잘 부탁드려요